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제목하고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억울로했습니다 관심 받 바..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카드든 두 장만 있으면 됩니다 관객한테 보여줄 카드를 손에 놓았을 때 직관적으로 모서리 끝이 잘 보이기 위해 한장 밑에 한장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을 돌려서 카드를 내려놓을 때 여기서 기술이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지가 카드를 밀면서 내려놓습니다 포인트는 손목을 돌리는 타이밍과 엄지가 미는 타이밍이 잘 겹쳐야 어색하지 않게 속일 수 있습니다 자, 기술을 안쓸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카드를 뒤집어서 내려두면 위에 있는 카드를 주어야 되지만 관계 입장에서는 먼저 보고 있던 순서가 익숙하기 때문에 기술 을 써도 속게 되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